왔다! 왔어!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전남진도군 상만리에 있는 6 0 0년나은 비자나무 구경을 가보겠습니다. 이 비자나무는 개인소유로 1962년 12월 3일 천장기념을 제111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. 높이가 9.2m 둘레가 5.6m 증거되고 요 상록 교목입니다 주로 남부 지방에 많이 자랍니다. 비자나무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. 바람들이고 엄청나요. 마을에서 거의 독보적입니다. 이러니 첩재 기념물론 지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지금 탑사에 가도. 비자나무가 많이 있죠. 이 3,700그릇 있는데 작았습니다. 근데 이거는 600년 넘었땄니다그 어마어마한 6 0 0살 넘은 비자나무를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.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비자나무를